아, was 이 사이 사이에 자 s 있는 걸. 너무 was high. I was high. I was h i I 이 s 있어, 타이... 오, 이것도 사기. 이 <웃음> 오구 오구 오구 그렇게 나무도 뜯을 수 있어 나무를 먼저 뜯고 그렇지 거기서 잣을 빼먹는 거야 빈껍데기예요 이걸 뜯어 태식아 에이너 공주가 뜯은 거 네가 빼어먹을고 그랬냐 우리 태식이도 뜯어봐. 으 <웃음> <웃음> 들고 도망가서 먹는다, 공주.